아, 이번에는 아, 버터 롤 상영을 실현하도록 아, 하겠습니다 먼저 반죽을 요 올챙이처럼 에, 말아주셔야 됩니다자 보십시오 예, 뭐, 올챙이 같지 않습니까? 자, 올챙이처럼 다시 한번 한쪽은 힘을 주시고 반대쪽은 힘을 주시지 않고 말면 요 모양이 올챙이처럼 나옵니다 힘을 주고 말고 자 말아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쪽에 힘을 주고 다른 쪽에 힘을 좀 주자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편에 12개 놀라고 이제 감독관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12개를 한 단위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한번더 살짝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더 조금만 더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쭉 이렇게 12개를 살짝 내려주십시오.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이에 밀대로 미시면 된 거예요. 잘되신 다음에 자, 밀대로 밀어보겠습니다. 매끄러운 쪽이 밑으로 가고요. 이번에는 매끄럽지 않은 쪽이 위로 올라오고, 살짝 위를 묻혀주시고, 자 위를 붙여주시고, 쇼, 자 살짝 밀어주시고. 바람이서올려주시고 가볍게 말아주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저 바람이 비스듬히 되시고요 붙여주시고 당겨주시고 한 다음에 살짝 흘려주시고 돌돌 말아주시면 이쁜 버터롤 모양이 되죠? 이게 너무 길어지면요. 버터롤이 아니라 크루아상이 되죠? 크루아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너무 길게, 네, 길이가 좀 늘지 않, 어,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자, 보십시오. 이음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밑으로, 밑으로 가셔서.